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공략할 보스는 바로 7막 5장의 보스들인데요 7막의 퀘스트들을 플레이하다 보면 여기까지 쉽게 오지만 바로 이 부분부터는 챕터마다 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총 3마리의 보스가 나오게 되고 첫번째 두번째 보스를 아주 쉽게 잡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스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잡몹들은 범위기 설정으로 해두시고 잡고요 두번째 라운드에선 이렇게 부석에서 잡으시면 한마리씩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 잡고나면 바로 보스인데요 이 보스는 바로 강강술래 방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강강술래랑 어글 핑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 5장 보스들은 이걸 다 쓰게 됩니다 그중 첫번째 보스는 강강술래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단 귀찮을 뿐이죠 어? 방금 보셨던 저 기동 부분이 이제 리셋되는 범위입니다 어? 최대한 강강술래 원을돌때저 범위에만 안닿게 하면 돼요 미리 가서 때린다고 해도 따라오지 않으니까 일단 저 기둥에 닿였다 싶으면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강술래 방법은 계단 밑에 바로 내려와서 저 나무 쪽으로 시계 역방향으로 돌아주시면 됩니다 한평생이 지난 후 관광술래의 방법인 스킬 쿨타임 올 때까지 빙빙 돌아주시고 쿨타임이 다 오면 은 그때 공격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보스도 인간형이기 때문에 흔적장에 인간형 도감이 되어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보스는 전투지역이 15만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음식은 항상 풀로 해주시고요 이쪽도 역시 잡몹은 범위형으로 설정해주시고 잡으시는게 편합니다. 여기 몬스터들도 인간형이기 때문에 인간형 동감이필수고요 목도 아프신 분들은 한 마리씩 유도해서 잡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어그를 멀리까지 가시면 돼요. 다 잡을때 쯤에는 1인기로 데미지 올려주시고 여기서 마법진을 제거하면 보스가 나오게 됩니다 두번째 보스는 어글핑콩과 강강술래 두가지를 다같이 해야됩니다 우선 리젠되는 범위를 알아두시고요 되게 불화로 보이는 쪽 밑으로 내려가면 리셋되기 때문에 저 범위까지 안 내려가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히 리셋됐죠? 베카누스는 이렇게 공격을 NPC가 맞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방법이 되지 않는 한어글핑퐁은 절대 안돼요 초반에만 이렇게 작업 잘 해주시면은 후반가서 쉽기 때문에 초반에 아이적 빨면서 보스가 NPC를 때리도록 유지해줍시다 지금 세마리가 붙어있는데 세마리 정도면 NPC에 3마리 정도면 충분해요 일단 저기 있는 밀리아까지 유도가 되는지 해봅시다 근데 저런 단건 공격은 저한테 단위길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도가 되지 않고요 이 원거리 공격 이 원거리 공격을 NPC가 맞게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와도 NPC한테 어글이 가있기 때문에, 자, 리셋은 안 돼있을 겁니다. 어이, 왜, 바로 오니? 저 끝에까지는 안 갔나보네요, 방금. 어글 핑퐁이 성공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서 원을 그리면서 강강술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싸워주시다가 크리티컬 맞아서 피가 없을 경우 이렇게 돌 쪽에 쭉 붙어서 내려가시면은 여기서 리셋될 때 리셋 범위로 돌아가지 않고 NPC한테 갑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확히 NPC한테 어글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두번 정도 이렇게 반복 확인해주시면 그때 이제 안심하고 딜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 제대로 n p c 한테 어그리핑퐁이 되어있네요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이제 편하게 강강술래 방법으로 사냥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한 사이클 정도만 더 가면 잡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피통이 없으니까 일단 피 채우고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fum> 어, 너, 너무 들어왔는데? 방금 보스가 지금 너무 들어왔거든요. 안, 안까지. 아, 이거. 하셨나요? 첫번째 두번째 보스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강강술래와 어글로 핑퐁을 통해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두 보스 다 인간형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도감작에서 인간형을 충분히 올려주셨다면 공격력과 방어력을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